요즘 우리가 풍류 그러면 그냥 노는 걸로 알잖아요. 그냥 놀면 그냥 노는 거죠. 풍류는 그게 아니에요. 이 풍류가, 이게 신바람입니다. 신바람이 흐르는 그, 신바람의, 신바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. 류는 흐름이죠. 흐르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. 영적인 걸 지금 바람에다 비교하는 겁니다. 그 신바람, 그 영적인 바람이 부는 길. 그러니까 여러분, 이내지 하자는 게 뭔지 아세요? 그게 풍류예요. 그러니까 옛날 선인, 선인들은 산에서 뭐이 사회에서 뭘 닦느냐? 신바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. 그럼 남들이 보면 잘 노는 사람들로 보입니다. 풍류, 풍류를 즐긴다. 하니까 이게 노는 것 같죠. 그러니까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것도 좋아해요. 우리 민족이 음주 가면은 최고로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를 뽑아내세요. 우리 민족의 이런 이왕에 있는 그 기질이잖아요. 신바람 나야 삽니다. 그러니까 이게, 맞지 못해서 일하는 거,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거, 목적을 모르고 일하는 거, 신바람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우울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어, 우울하니까 금방 인생에 대해서 낭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신바람을 못 일으키니까. 근데 우리 그 얘기는요, 이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라는, 거예요. 풍류. 풍류로 BTS를 설명하더라고요. 한민족의 풍류,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.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게 홍의 인간이다. 설명도 되게 잘했던데요. 홍의 인간 하면 흔히 남을 이롭게 하자로 알잖아요. 근데 그, 그 BTS 홍보 영상에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풍류란, 풍류가 이 BTS의 정신이요. 이 풍류가 홍의 인간으로 이어지는데 이 홍의 인간 이념이 뭐냐.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남도 사랑해 주는 거다. 그래서 우리 BTS 팬들은 모두가 어, 예.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BTS와, BTS와 함께 이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 이런, 한국은 이렇게 큰 얘기를 해줘도 좋아하죠. 벌써 막 신명나지 않으세요? 그냥 제가 왜 보살 되자, 군자 되자 그러겠어요? 신명나시라고. 그냥 뭐, 그, 여러분, 스카이캐슬, 그 신명이 안 날까요? 스카이캐슬은. 의사 되자, 3대 의사 되자. 이런 게 목표잖아요. 신명이 그렇게 안 나죠. 그러니까, 너무, 에고는 좋을 얘기예요. 아니, 그렇게 좋은데 살고, 스카이캐슬에 살고, 오, 그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죠. 그러니까, 에고도, 그, 그 욕심 추구에서는 좋으니까, 자식들도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. 좋은, 좋은 얘기네요. 딱히 뭐,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얻자는 거잖아요. 인생에서. 따라는 가는데, 신명이 안 난다는 게, 이게 뭡니까? 영적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. 영적 감흥.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놔야 이게 신이 나는 이게 신바람이 안 난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신바람이 나야, 나야 큰일을 저지르고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신바람 났으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뀐 거 아닙니까? 신바람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홍인간 풍류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DNA에 있는 신바람을 끌어내지 않겠어요 육체적 DNA와 영적 DNA에 새겨져 있는 이 홍의 인간 정신을 한번 다시 각성시키면 우리 민족은 뭐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우리 민족이요. 세계사를 다시 쓸수 있습니다. 지금 세계가 다 같이 답이 안 나오는데 한민족이 미쳐가지고 막 신명나가지고 바람의 길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얘기하면서 육바람일의 그 바람의 결을 막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서 행복해지는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면요. 전 세계인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본 것처럼, 한민족을 통해서 눈에 본 것처럼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. 한민족 노는 걸 보니까 저게 인간의 길인 것 같아요. 유교로, 불교로, 기독교로 우리가 종교를 바꿔가면서 우리 민족이 계속 추구해온 게그 다시 신명과 합일 해가지고 홍기 인간 이화세계 만드는 겁니다. 널리 인간 사랑하고 그 무시받고 기죽고 사는 인간들 없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드는 거예요. 누구나 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다 똑같이 부유해지자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.